고기 굽는 여자 <웃음> What? 아,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? 생각보다 어떤가요? 신상 싹달라고 어. 말해주세요 아줌마 같아 <웃음> <웃음> 어 안녕하세요 너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 불륜 같다 운불륜리운가다리운가 부리운가. 부리운가. 부리운가. 부리운가. 부리가리운가부리 <웃음> <그게 진짜? 웃음> 야, 갈아입었어. 야, 뱃살 가리개야 그거? 야, 뱃살 가리개야 그거 뭐야? 야, 이, 야, 이, 야 아니, 과감하게 해, 야. 오빠는 왜 이런 거 입었어? <웃음> 나? 나뭐 어땠어? <웃음> 딱 축구하러 갈것 같은. <웃음> 축구 포즈? 축구 <웃음> 포즈? 원래 남자들은 이런 데 와가지고 축구복 입는 거야. 내 이름은 권승관 날 사랑한다 <웃음> 어, 이거 맛있겠다 뭐냐 이거? 어 이거 감자 핫도그야? 어. 맥주, 맥주 마시는데? 맥주? 맥주 마시죠 우리 어, 이거 맥주 맛있네 한강라면 어, 네 이거 이야 어. 지대로 그냥 이야 음. 아, 너무 이상하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? 이게 없어. 이게 없어. 야 진짜 <웃음> 진수성창인데요 이거, 야, 이거 안전, 안전제일 안전제일, 안전제일. 뭐공사자 왔어요. 안전제일. 자, 자. 안전제일. 아, 라면 다 뿌렀겠다 진짜. 어. 가평에서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으려고 <웃음> 어, 그렇죠 <웃음> <웃음> 뭐, <웃음> <님물이> 없게. <웃음>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, 우리 하나 하나 여기 주시고. <웃음> 아, 설마 케첩이 없어서 와나핫도그 가지고. 간다. 이거 뽑아야 돼 나. 음, 바삭하다 그러니까 자, 음. 어떠신가요? 즐거우신가요? 네, 재밌어 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어 꽃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애교 한번 해봐 나 애교 없어 해봐 해봐 그거 <웃음> 공감과 좋아요 갑자기요? 어어 어. 구독과 아, 좋아요.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이 씨. 아, 아. <웃음> 오 무서운데? 예야 자다야잘하시네냥1이야겠어 10분. 야 이름 넣어줘야겠어 <웃음> 아, 진짜, 진짜 대박. 쩔었지, 어. 진짜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. 와. 아니, 우리 아. 불사대기가, 불사대기가 진짜 지대로 재밌어. 아, 돈안 아깝다. 아, 진짜 그돈안 아깝다. 진짜. 근데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너무 오케이. 얼굴이 <웃음> 어. 말이 얼굴이 만신싱창에 이렇게 변, 변합니다. <웃음> 좀 거의 인디언 추장 같은데요, 이거? 아, 선크림은 음. 이렇게 바른 느낌이 나야지 차단이 되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몇번 타봤다고? <웃음> 제대로나 한번 <웃음> 진짜? 됐어! <웃음> 자, 출발할게요 네 파이팅! <웃음> 와한 <웃음> 번에 넘었어 4번에 두번째 도전 몰랐어? 지금 굉장히 귀엽네요 이거 뭐예요 <웃음> 다들 되게 귀여워졌다 이거 봐. 너, 너 진짜. 빵떡이야깐너 수류탄 같이생겼어 진짜. 수류탄이야. 방한 방독. 한독 방독. 방독. 방독. 방독. 방독. 방 아니, 근데 여기가 규모가 확실히 크다, 근데, 진짜. 진짜 크다. <웃음> 자, 달려, 달려서 넘어져. 좋아, 재밌어? 어. <웃음> <웃음> 어. 달려가는거 끌어! 야 오늘 불량 나온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올라가야지, 올라가. 또따어 됐어? 인트로 뽑아야지. 어? 인트로 뽑아야지. 어? 출발. 출발. 이좋 출발. 이게 삼겹살 목살인데 양념돼 가지고 엄청 맛있어요. 이게 보이긴 하네. 이거 아 네가 먹는 거야? <웃음> 맛있어? 야, 근데 너 지금 졸모신 거 알아? <웃음> 야 고기 굽는 여자 고급녀오 어, 야야야 불쇼 불쇼 이야 <목소리> <와>. 죽인다 와 이야야야야야 <목소리> 쩐다 <잔다>, 쩐다 <잔다>. 아 <목소리> 어떻게 <되게> 맛있어요?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역시 소녀처럼... 야, 와. 소녀다, 소녀 맛있지 되게 부드럽지. 음. 근 렌즈가 일단 선에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. 그 아. 펜시온 가이로도막짜지고막이면 그걸 <웃음> 사면 내가 이 해야 돼아니니이한 입만. <웃음> 입만, 한 입만 <웃음> 아까 농담으로 막그한거막 이랬는데. 네. 그 윗만 보면은 약간 김남길도 닮았어요. 아, 김남길이요? 아, 좋은 좋은 거? 좋은 거지. 볼줄 아네, 볼줄 아네. 예예 이렇게. 봤어요 아 김남길도 들어봤는가. 네, 김남길을 네. 이고 <웃음> 김남길 너무 두 번째로 많이 들어봤어요. 김남길 아. 이거? 근데 한보씨가 너무, <웃음> <웃음> 너무. 오늘 잘 노셨나요? 네 너무 잘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아, 트버제트버제트버제트보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하트버터다트버터 제트버터 거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같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터 제트버